안녕하세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네마스터 강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키네마스터에서 고화질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해상도 화질은 SD, HD, FHD, u l l 4K, 8K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통 저의 경우에는 FHD급 u l l 해상도로 촬영을 합니다. 고해상도로 원하시면 4K UHD로 촬영하시고 요즘에는 8K까지 나오죠 8K 촬영을 원하시면 8K로 이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고해상도로 촬영할 때 참고해야 될 점이 용량이 커지고 영상을 편집하고 내보낼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카메라의 설정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동영상 클릭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은 동영상 크기와 이미지 사진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설정에서도 전면 카메라 해상도와 후면 카메라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후면 카메라 해상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해상도를 클릭합니다 UHD 4K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면 카메라의 해상도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전면 카메라의 해상도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면 동영상 크기를 누르시고 해상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4K UHD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설정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시면 되는데요 촬영하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천으로 렌즈를 닦아 주셔야 됩니다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모두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으신 후에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키네마스터로 가서 영상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키나마스터를 여시고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 비율을 16대 9 비율을 선택합니다. 카메라에 들어가서 방금 촬영한 영상을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컷 편집을 하십니다. 컷 편집이 끝났다면 우측 상단에 화살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내보낼 때 해상도와 프레임, 비트레이트 수치 설정이 중요한데요. 4K 촬영을 했기 때문에 UHD 4K 해상도를 선택하시고 프레임은 60프레임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비트레이트 수치는 26.27로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촬영하실 때는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저화질로 촬영했다가 내보낼 때 고화질로 내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 영상을 촬영할 때 저화질로 촬영하고 나서 영상을 편집할 때 고화질로 편집한다고 해서 영상의 화질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영상이 깨지고 안 좋아집니다 반드시 영상을 촬영할 때부터 고화질로 4K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네마스터 네 번째 시간으로 정지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